<머리> 여기 오시이박원순시 다+ 습니다시시 다+ 도시 습니 다+ 도민들 도시 다+ 이어제 도시 다+ 도시 다+ 도심 다+ 도시 가 도시 다+ 도시 다+ 요시요도요 다+ 도시 다+ 도시 다+ 도시 다+ 도시 다+ 도시 다+ 도 다+ 다+ 다하고 불안한 마음발 시발 시발 십팔 등급에 에러 가진다 글바그이야오한대 에러를 가진다 글바그이야 너무 이래 수동을 가진다 글바그이야 그렇게 치료를 받아오다가 웬만하면은 쓰면 <뭄> 워 여러분 나친구니다 여러분 한국하게 네. 당부 당국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친구 네. 여러분 나친구니다 실발 침심한 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경로 경로 경로 제가 음료와 다음 시까지 경로 경로 경로 경로 경로 경로 이 질환이 등장이다 시발 손지 하시기 아니 이양반라뭐 손지 지마그 마음 그 심정 족가.